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지난번 남미 여행 짐싸기에 이어서 어, 남미에서 좋았던 점그 다음에 나빴던 점 좋았던 점 나빴던 점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참고하시라고 어,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일 끝나고 와가지고 맥주를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음, 어, 가볍게 얘기할게요 이거 무알콜 맥주예요. 제가 남미 여행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라고 떠올렸을 때 뭐가 생각나나 했더니 우유니 사막이에요. 네,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곳이죠. 그래서 음, 베스트 베스트로 일단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우유니 사막이 제일 생각이 나요. 그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풍경이 달라요. 근데 저는 어 건기 시작할 때쯤인가 우기 시, 우기 끝날 때쯤인가 하여튼 그렇게 가가지고 어좀 이렇게 원래는 자박하게 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 땅에 비치게 되는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봤어야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비가 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 그냥 모래 아 모래 소금 모래죠 그니 그러니까 소금 모래만 가득했어요 하얗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어요.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했어요. 아쉽거나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음, 우유니 사막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처음에는 세명이서 다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다녔거든요. 반반. 근데 이제 그때는 같이 동행자가 있을 때였는데 우유니 사막의 어, 그 가운데 보면은 소금으로 만든 숙소랄까? 그런 건물이 있어요. 이렇게 깃발 꽂아 놓은 곳이 한곳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이제 머물 수도 있고 구경도 가능한 숙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머물자 소금 숙소에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윤희 사막을 낮에 이렇게 막 돌고요 집으로 이제 막 돌아요 그 가이드분과 함께 그럼 가이드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유쾌하고 막 사진도 많이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, 그렇게 다니다가요 음 거기서 이제 숙소를 거기서 머물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 오후 2시까지 그 가이드분이 픽업해 오는 그런 이제 투어를 저희는 했었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우윤희 사막이 굉장히 구경하기 좋습니다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꼭 준비하실 게 있어요 선글라스 온통 너무 눈이 부셔요. 거기 구름이 끼는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눈이 굉장히 부시기 때문에 선글라스 꼭안 그러면 눈을 못 뜹니다. 투어 있으니까, 이렇게 왔다갔다 계속 돌아주시는 투어 있으니까, 그거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요. 어 그리고 건기여도, 그 자체로도 일단 소금 사막 자체가 멋있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아니면 꼭 우기의 그 광경을 보고 싶다 하시면 시간을 잘 맞춰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우윤희에도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우윤희 사막의 중앙에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꼭한번 들르는 그 건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. 깃발도 꽂혀있고 근데 저희는 거기서 머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보가 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기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관광객들은 보통은 어, 거기서 머물진 않아요 그래서 다 갔어요 조용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전기가 없어서 촛불만 켰어요 일단 그리고 저녁 식사를 그 집에 어, 거주하고 있는 뭐 모르겠어요. 가족단인지, 뭐,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, 약간 어려 보이는 친구, 10대인 것 같은 어떤 여자친구들이 몇몇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세수를 하고 싶잖아요. 그 아이들이 있는 방에 똑똑똑 가서 막 이렇게 해요. <웃음> 이따 고 싶다, 세수하고 싶다.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피처병 같은 데다 물을 줍니다. 근데 저희가 세명이었는데 세수하고 양치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. 그때 뭐 풀메이크업을 하고 이러진 않기 았 때문에 그나마 잘 버텼지 아, 아 클렌징 티슈 꼭 가져가세요 남자분이든여자분이든 어쨌든 선크림은 바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클렌징 티슈 가져가시는 거 강추하고요 이게 부족해요 전기가 없고 물이 부족해요 전기 없는 건뭐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요 물이 부족하고요 화장실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거기 물이 처음에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제 관리를 잘 안했나 봐요.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냄새가 엄청 심하고 뭐큰 볼일을 보던 작은 볼일을 보던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그냥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. 근데 그렇다고 안갈순 없으니까 참았다가 가긴 가는데 정말 괴로웠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2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나오나 저제나오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가는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우윤희 사막에 가시면 투어는 하시되 숙소는 그 중앙에 있는 숙소에 머무시면 절대 안됩니다. 안 뭔가 잘 알아보시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좀 좋은 그 사막 외곽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든지 거기도 소금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면 그냥 일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같다 그걸 추천드립니다. 어떤 사진을 찍으시냐면 한 해질녘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는 더좀 이른 시간이겠죠. 8시 이런 거보다더 이른 시간 그때쯤에 어스름할 때 나가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해, 노을이 붉게 비칠 때 그리고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셔서 보셔야 돼요. 일출을. 그 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부지런하게 해서 나가서 보시면은 그 소금의 결정들 모양이 육각형인가 해서 막 바닥에 쫙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멋있고 어, 살면서 정말 볼수 없는 광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윤희 삼아의 좋은 점 그리고 주의해서 피해야 될 숙소 이거 말씀드리니까 꼭 체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선글래스와 클렌징 티슈 정도는 어, 여행 다닐 때는 요즘은 정말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저는 몰라,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어, 좋았던 점, 그다음에 나빴던 점에 대해서 남미 여행에서 어,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